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어...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네. 지구는 평화롭습니다 <웃음> 어... 그러나 네. 현장은 언제나 항상 합하기만 합니다. 성장은 예.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음, 타일은 600에 1,200 사이즈 포세린 타일이고요. 어, 페인트, 그다음에 설비, 그다음에 전기 이렇게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나보면 어, 어떻게 일,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견뎌는것 같아요 <웃음>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예, 재단이에요 재단 전부 다 그라인더로 음. 작업을 해야만 했고 또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어, 항상 접하는 현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 것 뿐이니까 음,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씀하시기 보다는 어, 그랬구나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런 현장도 있구나 라는 것을 예,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장비에요 예, 시공함이 있어서 반드시 필수로 예, 착용을 해야하고 음,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이 다 다릅니다 어, 이것은 분진이 외부로 나가면 안되고 어, 지정된 장소에서 이제 그라인더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 꼭 안전장비를 챙겨서 음, 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화면에 잘나오지는 않지만 예, 어마어마합니다 한대장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데 음이 그라인더 작업이 정말 힘들어요. 그음 예, 뭐 다들 해보시면 알 건데 <웃음> 아실 텐데. <웃음> 예 어, 저는 작업에 이제 있어서 그렇게 뭐 따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예뭐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나 좀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항상 이런 이러... 현장이 이렇지는 않은데 어려운 현장도 있고 편한 현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촬영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유튜브 영상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뭐 어디 고정시켜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배터리도 뭐 이렇게 충전해 가면서 해야 하고 촬영 예, 장비도 뭐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있는 자체로 현장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구요 어, 뭐 불편해 보이죠? 작업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짐이 많아지고 이걸 나 혼자서 가지고 다니기엔 부담이 되고 또 커터를 사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때는 그에 시공 수요는 뭐 적고 하니까 또제 현장이 아니에요 지원 현장이고 공고를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뭐 여러모로 해서, 예, 섣불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웃음> 음, 빨리 영상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라인더 하는, 음,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보통 한 3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 힘들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타일 시공이 보기엔 쉬워 보이고 뭐 빠르게 시공이 될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 타일 또한 사이즈가 다르고 시공될 바탕면이 반듯하게 서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예. 그 바탕면은 고려해서 시공자가 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접착제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경험이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일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어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또 다른 건 기술이 뛰어나고 뭐 예, 그래도 일거리가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혼자 하기엔 타일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일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어, 작은아버지가 타일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 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타일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일순을 불러서 지원을 받아보면 이제 뭐 살짝 그렇죠 내마음에좀 부족하고 또일 잘하는 기술자가 찾기가 힘들고 마음에 드는 기절자를또 만나면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바빠서 제때 필요할 때 기용할 수 없고 아쉬울 때또 이제 다른 분들을또 다른 만남이죠 예, 섭외를 해보면 또내 <웃음> 마음 같지 않고 예,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아시는 것도 많고, 자존심이 또 세고, 그렇다 보면은 뭐, 트러블이 생기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부터 이제, 일을 하고, 함께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면서 함께 일을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은 경험한 바로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타일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좀더 신중하게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음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웃음> 예. 특히나, 이에는일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고 금을 에고 자로 확인을 해주시는 확인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서 냉각을 서기위해서 이렇게. 생수병에 구멍을 뚫고 타일날이 열이 많이 받으면 많이 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물을때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타일날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재단을 하면 좀더 손쉽게 그라인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현장도 있구나 라고 생각 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